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접하게 된게 다니던 직장에서 자 사주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법 큰 수익을 주더군요. 처음으로 수익을 보게 되었는데 이 달콤한 맛에 주식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당시에는 공돈이 생긴 거라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날아갈 듯 하였고 세상에 돈이 다내 돈처럼 보이게 되었지요. 매월 받았던 월급은 이제 건값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회사일은 뒷전이었고 회사 사람들 모르게 단타 라는 것도 해 보았고 그렇게 단타는 꼭지에 잡아서 며칠 보유하다가 7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정리하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관리 종목이 되면서 4천만원 정도 날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주식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친구들과 주식 얘기들을 해보면 진짜 주식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더라고요 주식을 사놨는데 손실이 나서 그냥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주식을 전업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가 주식으로 불려준다고 하여 5천만원씩 두번 맡겼다가 총 1억원을 모두 날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자사주로 큰 수익을 본 것도 있지만 그런 실패에 너무 오래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달 정도 단타를 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신도 없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 일도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지요. 근무 시간에 주식 관련 기사 보느라고 어디 일이 선에 잡혀야지요. 내가 생각해도 저라는 사람이 참 한심했었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버리고 장기 가치 투자로 투자 패턴을 바꿨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골라 제 가치를 받을 때까지 끈기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경험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렇게 세번 정도 주식매매를 하여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유기간이 모두 1년이 안 되는 관계로 두배 이상 먹어본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지요.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인내라는 것이요 단타 매매에서 장기 매매로 투자 패턴이 바뀌니까 마음도 편하고 회사 일에도 전혀 지장도 받지 않았고 주식 계좌는 늘어나고 인생이 날로 즐겁더군요. 그 이후에는 가끔 시세만 보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사람이 많아서 한 10여 명 정도 저와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올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10여 년 전에 사두었던 워런 버펫의 완벽 투자기법이란 책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꼭이 방법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꼈지요. 왜 내가 진작이 책을 읽지 않았을까? 좀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지금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천만다행이지요. 지금 제 삶을 돌이켜보면 재테크의 제일 좋은 방법은 부동산이더군요. 20년 30년 전 집값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의 떨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20대나 30대에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집을 샀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주식만 집착하다가 집을 사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젊었을 때 내가 살 집부터 마련하고 그 이후에는 여유자금으로 중장기 같이 투자를 했다면 제가 인생에서 저절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요. 젊음과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주식으로 필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비결은 자본금 100%로 하는 것입니다. 왜이런얘기를 하냐면 자본금 100%로 하면 필히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안 불안해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마음이 불안해지면 머피의 법칙에 걸려듭니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휘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주식이론 즉 이성 50% 감정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공부를 많이 했어도 감정 앞에서는 가을낙엽 지듯이 떨어집니다. 주식 공부가 나무라고 한다면 감정은 가을찬 기운이기에 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 결국 찬 서리에 낙엽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식 1년차 주식에서 손실보는 분들은 퀴리 자본의 10%로 시작해서 아무 부담 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필망이며 내가 얼마를 손해봤는데 안된다고 본전 찾겠다고 하지만 이건 깊은 소롱으로 빠져 화면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잃어버려 속상하고 본전을 찾고 싶어도 자본의 10%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주식매매를 해보고 30% 50% 정도 손실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주식하면 안됩니다. 펀드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하시고 주식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자본금 50% 이상 하시면 필이 불안합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주식으로 돈 벌어도 약값으로 다 나갑니다. 가정은 돈 벌어도 와이프에게 욕먹고 사회생활도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본금 10% 정도로 하는데도 손실 볼까봐 두렵다. 그러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많은 주식격언이 있지만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런 주식격언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아무런 불안함이 없으면 주식격언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대로 따라서 매매하게 되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난 감정을 잘 조절해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말합니다. 감정은 조절하기 힘이 듭니다. 특히 사주팔자상 운이 안 좋을 때는 그의 100% 감정에게 집니다. 일단 나는 감정에게 진다고 인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자본의 10%입니다. 능력이 쌓이고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20% 이렇게 올려가면 됩니다. 일단 머피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징크스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지식 주식 정보만 많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오산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편안하면 주식 정보가 적어도 큰 수익이 아니라도 작은 수익은 볼수 있으며 이러도 크게 아깝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면 손 털고 나가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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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주식 경험이 삶과 거래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식격언으로 이만줄입니다 주식이란 무한히 연장선을 계속할 수 있는 야구 게임입니다. 따라서 많은 실패가 있더라도 승률이 높으면 결국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